만 15세 미만자 재해사망보험계약은 무효이더라도 후유장애 제2급의 교통재해소득상실보조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법 2 0 0 8가합15445 대법원 2011다 9068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대법원 판례로 가겠습니다. 상고이유 제1점, 상법 제732조에 관한 법률을 오해하였다는 등의 주장에 관하여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으며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비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됩니다. 한편 민법 제137조는 개별변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137조 본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는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무효의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며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 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 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혹하였을 가정적 효과 의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의 부분이 없더라도 그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우선 인정 사실을 보면 원고는 2000년경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보험자인 소해 일은 만 7세의 아동이었습니다. 보험계약 내용은 교통재해 사망, 일반재해 사망, 제후유장애, 제2번 일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의 일은 보험기간중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자동차에 바치는 사고로 뇌자상, 외상성, 뇌실질, 뇌출혈,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제2급, 제1호의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정이러하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과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관한 부분은 15세 미만자인 소의 이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732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할 것이나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및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 소득상실보조금 또는 응급치료비 등의 지급에 관한 나머지 보험계약 부분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15세 미만자인 소의 1을 피보험자로 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의 사유로 하는 부분이 상법 제732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지급 사유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상고이유 제2점, 체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혜일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왕의 장애가 있었으므로 이를 보험금의산정에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정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자는 수익자에게 소득상실 보조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